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은 뭐좀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이 어, 대다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뭐 지수가 연일 그 상승을 하다 오늘 좀큰 어, 폭의 하락을 했고 어, 그 중에서도 오늘 어, 유난히 이제 독보였던 종목은 리튬 관련주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, 리튬 관련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관련주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온 배터리 문제로 포드 픽업 트럭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런 그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k 온 관련된 sk i 테크놀로지 부터 어 이런 종목들 한번 내일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산 어, 리튬 관련주 어,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나마 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이 에코프로 어, 신고가를 썼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어, 그리고 이 상승률로는 이제 8% 6% 상승을 했고 이 펄을 보시면 에코프로가 퍼 62배 포스코가 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그 성장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고퍼에 사서 어 저퍼에 팔라는 이런 격언도 있죠. 그래서 어 뭐이 상당히 높은 퍼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150배, 세비캠 100배 정도고 가장 높은 놈은 이제 금양이죠. 450배 0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PBR을 보시면 이 평균 PBR이 4.13배 수준입니다. 요걸 끌어올린 놈을 어 지금 하이드로디튬 12배. 금양이 1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7배 물론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이 포스코 같은 경우 뭐 세비캠 8배 어 그리고 어이 실적이 어좀 저퍼주를 찾아오면 이제 포스코 그리고 이제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은 이제 저퍼주죠 이 10배가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 100배가 넘는 기업 사이에 뭐 이런 10배가 안되는 수준의 기업들도 있고 또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이제 세비케미가 14% 정도의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은 포스코가 27조로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2등주죠, 포스코케미칼은 요 대장주 그리고 2등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흐름은 어 그럼 간단히 한번 이들 종목의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에코프로.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업입니다. 상당히 뭐 흐름이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전에 있던 저항선 나인대였던 14만원대까지도 뚫고 상당히 뭐 이제 거칠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음 포스코홀딩스 호주기업과점토리튬 사업 추진 소식에 오늘 또 상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광양리튬 공장 또아르헨트나 공장도 지금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또 동기배당을 주면서 아주 고배당을 주죠. 그리고 12,000원을 배당하면서 총 배당금 수익률이 한 3.6% 정도 그리고 뭐 2차전지주 뭐 상승 흐름이 가장 좋았던 에코프로비 50% 20%대에 뭐 아주 뭐 연초부터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코스홀딩스는 철강 외에도 이 배터리 양극재 응극재 또 니켈광산 또 연료전지 복합발전 이런 아주 뭐 사업구조가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코스모파 지금 전에 이 최고가였던 지금 3만원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갈지는 어 앞에 있던 이 대장주들이 더 상승해준다면 또갈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꺾이면 또요 고점 나인 때에서 항상 또 꺾이기 때문에 이 후발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. 성우 하이테. 얘는 현대차 그룹의 1차 배터리 협력사입니다. 미래 나노테 수산화 리트 관련이고요. 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, 그 다음 조정받았던 중간이기 때문에, 상장 요 가격은 이제 못 미쳐서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. 어반 리트 얘는 뭐 휴대폰 액세서리가 뭐 매출의 90% 이상 나오는 종목이고, 어 사업 목적의 수산화 리툼, 어 이걸 추가를 한 어반 리트 음양 얘도 뭐 최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계속 이제 조정 받고 있었던 첨보 얘는 니튬 이온 전해질 관련종입 성일하이텍 배 배터리 관련주. 포스코 m 테 하이드로 리듬 얘도 한번 고점을 찍고, 지금 쌍봉으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좀 살아나기는 좀... 뭐이 가격대까지는 돌파하기 힘든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에이프로 자회사에서 수사라 리툰,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 얘도 뭐 한번 그 신고가를 쓴 이후에 계속 이제 여기서 또지지해줄지 아니면 더 여기서 추락할지는 앞에 대장주의 흐름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세비켐.